어머니 제가 아까 미술 심리학 미술 치료 쪽으로도 공부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. 음. 다솜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학년 때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솜이를 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... 어쩌죠? 어... No, it's okay.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우측 하단 부분은 이 부분을 스키트프레니에전이라고 해서 신경, 정신과죠? 지금과 네.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음, 한번 다솜이 것도 볼... 보... <웃음> <오>, 와우 <웃음> 보이시죠? 다솜이 정말 독특한 형태로 그렸다 그렇죠? 네 <웃음> 저기 저기 똑같은 거 저것도 그거죠 어, 맞습니다 어머니 어 같은 존에 동일한 형태 이제 보이시나요 어머니? 네 어머 나는 다솜이 그림을 밥 먹을 때마다 매일 봤는데 제가 생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It's o k a 다운 합시다 침착 우리 진정하세요 어머니 이게 다 다솜이 마음에 블랙박스인 겁니다 이 검은 상자들을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어머니?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음, 그러면 월화목금주 4회 2시간씩 어, 과외가 필요하고요 이게 단순 과외 개념이 아닌 야, 미술 치료 테라 y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 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지 로케이지